대야이 네? 네. 음, <웃음> 자, 오기 체질론이다. 자, 여러분들이 체질을 체질을 한생각입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 체질도 수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가고 힌다 왜? 수의 논리가 학문의 논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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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을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뿐더도 이거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면이 타고난 체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니는 간상 딱 보고, 니는 무슨 체질이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짱이 앱이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자, 원래는 이랬는데 원래는 이랬는데한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이렇게 비대해졌고, 한 사람은 위에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얼굴은 요렇게 됐는데 배가 이렇게 불룩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체질이 다를까? 지금 똑같은 거야 자, 생각해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육식만 자꾸 먹고 한 사람은 채식만 먹어봐 그는 똑같은 체질을 이 하더라도 지금 볼 때는 체질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 말이에요 과학을 한다는 사람, 하학을 한다는 사람은, 누구말따나 다른 사람 보고서 뭐, 맞추는 것을 점치 내사고 사주를 갖다가 점재 내사고 읏수리 사주도 점재 내사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속에는 뭐야? 얼굴도 보고, 뭐, 점치고, 뭐, 태양심이고, 태음민이고 그런 거하 거. 그거는, 전보다 더 사고하다. 그렇잖 전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는 뭐, 계산이라도 해갖고 하지만, 그건 얼굴 진짜 보고, 이건 뭐 위가 크고 사진 찍어 보면 되지 위가 크고 뭐 어? 위가 크고 뭐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다 타고난 체질이 그냥 당신은 이런 체질이요 이런 게아니말이요자 여러분들이 가족들 한번더 자식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다면 엄마를 꼭빼아는 사람이 있다 그치? 모양새도 똑같이 닮은 사람도 있고 엄마가 어떻게 병들면 똑같이 또 병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유전성 체질이 아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구별해내야 돼 그래야 엄마가 병이 있으면 똑같은 유전성 체질은 어떻게 해? 엄마의 병을 엄마든 아빠든 전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체질을갖고그 질병을 안고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체질이 그렇다니. 그거를 구별이 일단 구별해야 돼요. 자두 번째는 이 환경적 요소야. 그래서 우리는 습성체질이래자 여러분들께 드리 내가 참만 쇼크 자는 사람들, 참많이 사는 은 있지? 시도제도 없이 잠만 자는 사람들하고, 잠을 똑같이 찬체질 똑같지만, 잠안 자는 사람이 있다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 가족들도 잠이 아주 풍부하게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안 자갖고, 밤새도록 누구말따나,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이? 이런 사람도 있다면잠멈자갖고 그거는 습성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약을 먹는 사람들. 한 누가 걱정을 해갖고, 이제, 엄마가, 누구말따나, 가람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간이 약해져갖고, 어, 간에 막 부풀어, 아까도 이폭발한다이 말이야. 이게 다보 뭐. 이런 것이 섭성이야, 섭성. 습성.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어떤 다른 외부작용, 누구말따나, 사고가 났다, 다리가 다쳤다, 이렇게 해지고 뿌리의 환경적인 체질병이 아니지만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묻는대니또 부모들은 어떻게, 해? 애기가 공만돼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 아스피린, 미고 영양제 미고 비타민 미고막 이러다 보게 되면 그것이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섭성체질 그런데 아주 좌우를 많이 받게 되는 거 그럼 자식들도 보게 되면 부모 한 번도 안 닮은 사람 있어요. 먹는 것도 안 닮고, 이것도 안 닮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러면 부모 병을 이어받을 그거는 거의 없다는 거요 섭성체질은. 섭성체질은 그런 걸 닮을 수가 없어. 요 누구 말잖아 여기 보게 되면, 여어도 그렇고, 여어도 그렇고, 여어도 그렇고, 생기 모습도 엄마, 아버지 중에서 누구 하나 담아갖고, 그 병도 그런 거 비슷한 병원들 반복한다이 말이야. 그게 어디서나 수의 법칙에서 치는 거야. 그래서 운명시에서 사으로탁하아보게 되면 이거라. 무슨지 알겠어 우리 산 수의 법칙에 하는 거야. 얼마나 정확한 건 모른다, 이 말이야. 먼저 해봐. 틀린 살람 있는 거야. 아, 그렇다 잖아 내 당장 있잖아 이거는 체질병이 아니고, 이것은 유전성 체질이라고 딱이기할 때는 꼼짝못하잖아 오늘 뭐 체질 한다고 또 써갖고, 내가 그거 연습해라고 다 오갖고 상담하자는 봐라. <웃음> 그래, 깜짝 놀하잖아또 그대로니까. 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식이성 체질이야, 식이성 이것이 우리는 식이수 목명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요 그런데 엄마 체질은 안 닮았다 하더라도 엄마가 예전에 당뇨병이다 엄마가 당뇨병이면 어떻게 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애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가는 거 엄청나게 많은 거야요 그럼 이 체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요 이것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영양분만 많아주고 응? 좋은 것만 민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전성 체질이 있는가 하면, 습성 체질, 식이성 체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상담에서다 했잖아. 바로 그대로 되 여기에 여러분들 한 단계만 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비은비이암이만 암, 체질은, 체질은 체질, 이것만 갖다, 딱 갖다 붙이면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풀린 왜 아니?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체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 에너지 발언사라고오 에너지 발언사는 이것이 바로 오기 체질. 이런 성질을,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발언스를 가지고 있는 체질이다. 왜든장알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바로 우리는 수, 수 목, 하, 포, 금, 이렇으면 다섯 개.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내가 노골적으로 내가 너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봐봐. 아니? 자, 나는 유전성 이거 체질이다. 아닌, 니응 네, 어, 심장, 어 유전성 화체이다그렇 그럼 유전성 합체는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심장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운동성, 심장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몸속에서 일이 부풀나겠지. <웃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자, 많이 나든지,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안 나든지, 병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정상적으로 나는 거야. 자, 저쪽에는 한번 볼까? 저 둘이는 유전성, 어떻게? 해? 유전 토체질이다. 이처럼 어떻게? 해? 이 토체질은 먹는 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는 뭐. 뭐, 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처음부터 커. 식 때도 없이 먹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할수없 그렇게 맨날 레시피나 들고 가고, 막, 무으락 맛도 없는 거무으간한다 <웃음> <웃음> 그렇게, 같은 체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하고는, 그하고 같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좋아한다고 갖고 오면, 뭐, 나는 안, 나는 싫어하는 거야. <웃음>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딱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그냥 이런 수체질과, 뭐 목기 체질, 뭐, 뭐, 뭐 음양 체질, 양음은 항상 구분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체질에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 항상 열을 뿜어내는 양체질과 항상 열을 받아들이는 음체질이 돼. 양음은 이거 별도어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체질 구분할 때는 쓰지 않는다. 약 처방할 때만 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사람은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과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체질은 어떻게? 추위를 좋아하겠죠. 아, 더위를, 참차을 아, 좋아하겠지. 별로 이 있겠네. 추운 사람은 어떻게?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항상 덥는 것도 괜찮고, 춥은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 더웠다, 추웠다, 더추다 하는 거는 항상 지금 뭔가, 이 에너지 밸런스가 깨지나요. 그래서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각자 음식을 잘 챙겨 먹어. 점검할 때, 어떻게? 돈좀 내고. <웃음> 궁금하다. 자, 생일만. 내가 무슨 체질이, 부모를 닮았나 여러분 유전성 체질은 또내 모습도 체격도 누구 부모를 다 담겨져 있어 알겠지? 그리고 질병을 질병이 오는 거는 엄마의 질병을 70%를 안고 간다 무슨 소리죠 체질은 엄마를 담든지 아빠를 담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유전성 질병은 엄마를 70%를 담는다 그렇게 엄마는 70%를 담고 엄마를 담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이평이 있다는 것은 음식도 그렇게 되면 자식들인데는 엄마가 아주 좌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두 배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체질로 갖고 왔지만, 이체질에 왔으면 엄마를 아빠를 말, 아빠를 말담면서 아빠 쪽의 그를 강하게 밀어넣 것입니다. 엄마 쪽을 닮았으면 엄마의 질병을 많이 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체질에서 나는 이런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내 몸속에서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을 갖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체질이 되고뭐 무어야 된다. 이게 어리가되겠나 그래서 아무 얘인야는 그럼 발달되면 안되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데. 이올 에너지 발런스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이런 체질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대 한계는 강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균형이안 되어 있다. 불균는이 타고난 체질은 이것이 우리는 강한 체질로 되어 있다. 무슨 이제 이 장기가 이렇게 크다. 이게 아니고, 이 장기의 기운이 강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싸움을 할때 있지. 정치 크다고 싸움 잘하나? 무슨 사람, 덩치 작아다엄미한면서매몰차 독하고. 이. 그렇다면,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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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장기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받아들다 양을 잡기 먹을 수밖에 없어. 자, 내가 이것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자꾸 이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균형이 있는 거야. 균형식? 이건 아이생아이 말이야. 분명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다. 그데과도한 음식, 좋아한다고 너무 과도한 음식, 가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래갖고, 여기, 5, 4, 3, 2, 1, 이렇다고 치르자 음식할 때는 여기에 5를 공급하고, 요거는 1만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싫어도, 어떻게? 어질을 조금만 먹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이루어가 있고,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놈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놈이 몸에 좋다 해갖고, 처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씻으라면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 뭐 10g만 먹어야 된다 하면, 내요 10g만 딱 먹게 되면, 더 이상 거부한다, 거부. 여기는 어떻게 해? 10g 주면 항상 모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 응? 고기집 가면 내 고기 좋아지지? 응? 고기 많이 먹는데, 이 그런데 된장집에 가게 되면 된장하고 밥만 딱 먹고 말아버려. 그렇 그럼 선 내가 필요한 것만 먹는 것이지. 이런 게균형을잃는거예요 이것이 딱 맞들이면 이것이 계속 들어. 그런데 이것이 좋다고 하고 이것만 계속 먹어버리면 어떡해? 이거는 이제 폭발하는 거야. 아, 아까도 했 승류가 깨지듯이 폭발해으면 우리는 뭐 된다고 했어요? 암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암의 모습이 또 그렇게 생긴 거야. 승류가 딱 깨진 거 그렇게 는 이것이 폭발해요, 폭발. 그래서 이거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보게 되면 천천히 가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루게 되게 되면 한참 동안 건강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좀 오래 산다고 살아지나? 는 자, 예를 들게 되면, 건강하더라도 사고도 나서 빨리 죽고, 이런 것 같고, 우리는 전, 그런 것 같고, 하늘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나 뭐, 니가 예측하고, 이런 건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 이것만 딱 있어도, 여러분은 상상다할수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 뭐, 문제 딱 생기면, 여기서 나주하면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이유전성딱 하게 되면 누구 하나 딱 닮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딱 그려놓으면 돼. 아마 내, 내딱 보게 되면 엄마, 아버지 중에서 누가 어떻게 생긴 거 뻔히 안다는 말이야. 저, 누구보다 좀더속상이런 체질만, 유전성 체질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할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음식에도, 여기서 우리는 양과 음이 없다. 열이 많이 나는 것, 열이 안 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음식이 이기 음식에도, 약이도, 우리는, 자, 우리는 보충을, 응? 보충해서는 보태주는 거야. 보호하는 우리는 음식도 있고, 약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보태는 거다. 보양식 하면. 보양식 하게 되면, 어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풀어주겠지만 어머의 기운이 있을 때는 우리는 보양식을 어떻게, 해? 양의 음식으로 보양식을 하는 거야.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보가 있고, 우리는 생이 있는 거야. 생 해주는 음식. 그러면 우리는 극해주는 음식 이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기초적인 상담이라든 이런 거는 거의 다할수 있는 거야 알어? 이것이 근본이다. 그럼 뭐 체질은 우리 상체에 니는 무슨 체질이야? 뭐해갖고 이거는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내가 지금 보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명치한지 앞으로 가면 더신기하겠지만 얼마나 명치한지 모르겠다자 나중에 이것이 뭐 의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임상 실험이 끝나게 되게 되면 진짜 진단할 때는 엄청나게 편한 거야. 자 생각해봐. 생각하는 거. 자이 간호사가 내가 위가 응?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제진료실로 원장 선생님이 이제 진료실을 보낸다면은 그저 여기서 손님들 어 갑니다. 이런 거 체크 딱 해놓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보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다. 응? 그리고 받아 있잖아. 크고 작다. 이거는 유전성 체질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치방을 할수 있겠다. 다 아는 거야. 구 아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는 임상, 이거는 이론이고, 임상은 되게 정말 어사가 해야 되겠지? 이것이 반드시 틀린지를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진료를 해갖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틀린 거 딱, 똥! 하는 순간에, 그치? 클릭하는 순간에 의사는 벌써 다 아는 거야. 안들어지기도 철이 벌써 다 아는 거야. 재밌었나? 재밌었나? 그래서 우리는 이론으로, 이 시스템상으로, 저것만 할 뿐이지. 그 이상한 이진너는 우리 법에 따라 야될 거야. 그냥 어사로 하라는, 어사만 하고, 우리는 상담만 할사람만 상담만 하고,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은, 응? 어? 이침 놓는 것부터, 엄 찌는 것까지, 사혈하는 방법까지 다 알지만, 응, 그건 안 돼, 임마. 그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일반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병원에 가가지고, 누구말따나 사유를 하는데 내가 이거 아픈데 뭐 이쪽에 사유를 하게 되면 이거 안 되겠지? 그러면 안 해야지, 그거 가서, 그렇지? 하면 안 되지. 분명히 내가 보면 내가 이게 아파 갖고 이쪽에 사유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막 사유하고 이러면 정말 곤란하잖아. 바보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침에도 어떻게? 침에도 보침이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생침이 있어. 그 다음에 극침이 있다요 이건 누가 아느냐, 이 말이야. 아, 우리, 우리 원장님이 좀 알았나? 보침. 그럼 아, 어, 침 아무 데나 찌를 뿐다, 이거지? 자, 그래서. <웃음> <웃음> 그렇죠 생침, 보침, 극침이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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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원차 오는 거, 그거 뭐, 지원차 오는 거지. 그거 무슨 비법이고, 승랑그런 무슨, 응? 응, 승리지 비법은 없다, 이 말이야. 비법은 뭐가 비법이냐?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갖고 맞는 거지, 비법이야. 그죠? 지원차 오는 거, 지원차 맞다 하는 거, 그거, 그거, 어, 그지, 아이가? 이뭐 음, 상담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이거 막뭐 뭐, 이도 다먹고 나도 다 없으니까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지 정말 처음부터 지가 도사야 이 우리나라는 도사가 너무 많이 썼는 도사들 때문에 뭐 하늘 로가는성천을한다니 그래서 하늘이 노해 갖고 막 흔들어 붙잖아 지지 나요 그러면 체질은 어떻게 내가 타고난 체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가에 따라가고, 그치 내가 운동은 어떻게 하고, 섭성은 어떻게 하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병야겠나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체질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면 좋겠지, 그렇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고난 체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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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에서 병을 옮겨왔으면, 동남아시아 갔다 오던 사람은 처음부터 증명을 해야 돼, 그지? 그런데 병이 오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누리 집에서 왔는지, 우리 집에서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누군말잖아 식당에 가고 우리가 식중도 걸리는데, 그제그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증명을 해봐야 될까요그게 그래, 목표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아무나 막 없는데 사람 검색해갖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이 왔으면 병의 원인과 이유를 강력하게 풀어야 돼. 이론적으로. 우리는 한글이라 하게 되면 이론이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 설득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만 그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지. 지 한참 맞는 거는 그 아무리 이론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 조금만